Thank you. 에어프라이기에 튀긴 거랑 공심이, 봉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심이, 공 아, 창원에서 눈 보기 되게 힘든데 신기하네. 내차저눈있어 오늘 어디도 못 가겠네. 그냥 계속 집이나 청소해야겠다 오늘 점심입니다. 짜장면이랑 탕수육. 네, 집청산한다고 엄마가 그 이사하는 느낌 나게? 왜부인해 찍어줘? 인데건어지 어, 아, <웃음> 멀었는데? 예, 눈이 창가에 창 창에 이렇게 쌓였을 때 카드로 살살 긁으면 된다고 하,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 CJ 원 카드. 이거, 이거 이렇게 일어났어. 이거. 나름 브이, VIP인데 VIP구나. 야 먹는 거 찍어야 돼. 귀엽다. 아 귀엽죠. 그래게 제사장 보면서 명랑합부분 민가? 음. 네. <웃음> 개피타이 게임하면서, 네. 좀 저녁은 게임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지금 채널 관리하고 있고요. 어, 요일입니다 네. 네. 점심으로는 핫도그랑 동생이 빵을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빵두 개, 그리고 우유한 500ml? I'm young. 어? 이제 냉장고 정리하는데 다 만나가 있네요. 다 만나~ <웃음> 핀트가 한두가기 <한동안이> 있네요. 게임이 아졌습니다 딸려 맛있다. 내 <웃음> 꼬다! 6시 약붙인 줄 알고 나갈 준비 다 했는데 6시 반이네 <웃음>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동굴거리고 있습니다 저녕하 초밥 에서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라는데 뭐? 어, 뭐 거꾸로 찍어서 생선을 찍어서 먹는 거야 이렇게 해가 높으면 이렇게 해야 나요 여려 뿌리자. 왜왜 <웃음> 왜 굳이 자기야 <웃음> 아니야 왜안 뿌려? 동영상이야. 이런 어. 이런 <웃음> 거에 마늘 있어요. 개념이 다른 거 같아 지금 다 <웃음> 하다가